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어, 한번 배우, 배우고 습득하면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 평생 도움이 될 만한 염색이론을 공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영어는 보너스 자왜 우리는 이, 이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실수를 줄입니다 저희가 재교육 의 기간을 찾는 이유죠 해박한 지식 및 이론 만이 어, 경험으로 커버 못하는 이 문제를 줄여줍니다 두번째 남을 가르칠 수 있죠 지식을 혼자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나눠줘야 되고 시기 경쟁이 아닌 다 같이 발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탑으로 올라간 그 모든 용사들이 탑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러죠. 세계 뭐 세계적으로 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분들은 아주 그 지식 습득이나 이런 거에 오픈돼 있고 어, 나눠주는 것도 되게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런 플러스 경험이 완벽해지면 스스로 우뚝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볼수볼수 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일단 염색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됐죠 예를 들어서 뭐 클레오파트 라는 헤나를 써서 붉은 톤을 본인 머리에 입히기도 했고요뭐 어, 로마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염색을 해왔었고 그쭉 그냥 그런 식으로 고대 방식으로 염색을 하다가 1800년도에 어, 독일의 교수 윌헬름본 호프 만 이라는 그 교수와 어, 그의 학생 윌리엄 헨리 퍼킨이 우연한 계기로 퍼머런트 염색약을 만들었죠. 퍼머런트 여기서 퍼머런트는 어, 영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연한 그 계기로 만든 그 퍼머런트 염색약을 아직까지 저희가 현대까지 에 쓰고 있, 있죠. 그두 그 그러니까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염색, 두 번째는 영구적인 염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저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색깔은 어, 빨간색부터 파, 어, 보라색까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빨주노초바람보 그리고 볼수 없는 길볼수 음, 없는 영역의 색깔 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성 이라 그러죠 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하게 아실 아셔야 될거지만 뭐아시고 이렇게 계시겠지만 색은 감산 이고 빛은 가산 입니다 그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명도가 떨어지고 명도라는 말은 밝기죠어그 왜냐하면 빛이 줄어들어서 명도가 줄어들면 밝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가상 그니까 저희가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빛이 아니라 여기서 색이죠 그 색은 저희가 색을 더하면 더 할수록 색은 어두워집니다 앞으로 염색하실 때 되게 뭐지 생각을 잘 하시고 이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거예요 컬러 법칙에서는 어, 세가지 마시면 돼요 어, 1차색 2차색 3차색 영어로는 어, primary, primary color secondary color 그리고, 어, tertiary 컬러라고 어, 차색, 이 차색, 3차색 여러분이 잘알고 계실 거 예, 요염색 뭐, 교육이 가면. 어, 그리고, 뭐, 차색, 에는 여러분, 차라지, 뭐, yellow, red, blue, 가어고 어, pure 컬러라 원색이, 어, one sec, o 이 e sec, you g 어, tick, tick, tick, t i c 들 t i 어 근데 이 원색들을 가지고 다른 칼라들을 다양한 칼라들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원색이 원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단 세컨더리 칼라에는 3가지 어, 색깔 있습니다 음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이 있죠 어, 오렌지는 빨간 어, 빨간 플러스 노랑이고 어, 녹색은 파랑 플러스 노랑 어, 보라색은 빨간 플러스 빨간 플러스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털시 에리 칼러 3차색 3차 색에는 6가지 음, 색 여섯 가지 칼라가 어, 있습니다 어, 한국말로 보다는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뭐영 영어, 칼라 영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옐로우 오렌지 레드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블루 바이올렛 블루 그린 어이 엘로 그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칼라 윌은 항상 핸드폰에 소자 줘서 숙지하거나 외우기 귀찮으신 분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아이 아, 색은 이 색이랑 이 색을 섞으면이 색이 나오겠구나 말이죠 조니는 음. 머릿속에 있죠 어, 제가 미, 미술대학 수출이거든요 미술, 미술대학에서는 미술이 염색약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 칼라에 칼라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두번째 칼라 어, 웜 칼날 그리고 쿨 칼날 톤이죠 이 칼날 위에서 색깔들을 어 두가지 두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쿨톤 차가운 톤 그리고 웜톤 따뜻한 톤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차가운 톤에는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 있고 어, 웜톤에는 옐로우, 오렌지, 레드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어 중간에 차가만 차갑기도 하고 어, 따뜻하기도 한 색깔을 가진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하나는 옐로우 그린 어 다른 거는 다또 다른 하나는 바이올렛 레드입니다. 보통 저희가 고객을 볼때 크게 이 사람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분류를 하죠. 보통 피부톤하고 머리색하, 머리색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요. 거의 뭐 거의 맞아떨어진다 떨어진, 보시면 돼요. 모든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특히 아시아계통에서 이게 쿨톤인지 웜톤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도 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팔꿈치를 손 고객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팔꿈치를 이렇게 걷은 다음에 고객들 여기 베인이라 그러죠. 핏줄들을 한번 보세요. 이 핏줄들을 보면 어이 핏줄이 블루 톤이면은 어, 그래도 쿨톤의 고객님이고 이 핏줄이 그린 색깔이 난다. 그러면은 약간 따 어, 웜톤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을 쓰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얼굴 그 톤하고 근데 만약에 둘다 이게 봤을 때 블루하고 그린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뭐 뉴트럴 이라고 어떤 색깔을 써도 어느정도는 다 맞아떨어 뭐 어색하지 않게 잘 나올 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컴플리 멘탈리 칼라 라고 보색이 죠 보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어 트렌디 한 염색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이 보색이 빠질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많은 제가 이는 많은 그 명사들이 보색 개념을 모르고 그냥 이걸 쓰면 이걸 쓴다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지금부터 좀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음 여러분 탈색하고 나서 그 요즘에 발레 아주나 뭐 엄브레 뭐 아니면 밝은 색깔 막 백무 백무 뽑기 뭐 하얀 머리 뽑기 이런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할때 어, 여러분이 지금 탈색을 하고 나서 탈색 뭐두번세번 번 하시죠 뭐 아니면 뭐 한번 두번 하시고 탈색을 하고 나서 뭐 노란색 예를 들어서 뭐팔레벨구레벨 어, 노란색 옐로우 색깔이 나왔을 때더 어, 이상 뽑, 뽑아도 되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탈색 한번 더 하면 은더잘 나오겠죠 그렇지만 손상이 많이 가죠 손상이 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정도 최대한 그 레벨을 뽑아 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올렛을 니다 바이올렛 계열, 보라색 계열을 쓰면 노란색, 어 보라색이 보색이죠. 이 보색이 되었을 때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a 구레벨 a 에서 h a v 이 to s a 이 t h 색이게 h a v 이 to say that I 으 이게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없어지면서 아주 밝은 약간 쿨톤 뭐 월만큼 쓰느냐 따라 달렸겠지만 보라색을 어느정도 캔슬이 되죠 캔슬이 되면서 옐로우기가 없어지면서 좀더 그러니까 레벨이 밝아지는 그런 착시현상 같은 현상이 생기죠 어 그래서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염색을 하다 원치 않은 색깔이 나왔어요 아 뭐야 이게 이 색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 색깔이 나왔어요. 그린 색깔 누구는 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그린 베이스의 색깔, 약간 녹색기가 도는 색, 어, 염색 염색 색깔이 나왔어요. 되게 싫어하죠. 그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붉은 톤을 써면서 주면서 보색인 붉은 톤을 써주면서 캔슬을 시키거나 아니면 중화를 시키면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뉴트럴한 그런 어, 브라운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보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한 심화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런 보색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어 영상을 준비 중인데 그때는 뭐 실전 실전을 포함해서 보색을 어떻게 어 보색 이론은 어떻게 현실에 살롱에 맞게 적응할 수 있을까 를 나중에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 캐릭터 리스틱스 오브 컬러 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참 애매 어 설명하기가 그래요 이게 해석이 조금 한국말로 하면 좀 애매해서 제가 일단은 뭐 제가 특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특징 특징 칼라의 특징인데 어 보통 이어그 염색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뭐뭐편 이렇게 구, 염색약을 구분하기 쉽 쉽도록 예를 들어서 뭐휴 라고 그러죠 색조 색조에 따라서, 색조 그리고 레벨, or value, value 라고 그러죠. v 게어 뭐 밝기 v 정도, 명도라 그러죠. 그리고 인텐시 i 라고 e n 그 i t 색 value, 그러죠. 뭐 색감이 얼 u 큼 진하냐, 뭐 색감이 얼마큼 v 냐이 투명성에 관한 얘기죠.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어그 value, value, value, v 그러니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염색약들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염색 그 기본 기초 이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휴그 염색약을 분류할 때 많이 쓰죠 보통 블루 블루면은 어떤 어떤 염색 그러니까 염색약 회사와 다른데 어떤 염색 제가 쓰고 있는 염색약은 레드캔 이에요 레드캔 인데 레드캔은 이 염색약을 알파벳으로 가져 알파벳의 첫자어 블루면 b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1 b 9 b 이러면 은 e 어 b 레벨의 블루 아니면 u rajo more general loreal and wella saban de coginunje sutta s y s t e 으로 o s a s y s t e m 회사들은 어 t t a systeme so sutta 죠 y s t e m e so sutta s y s t 그런 e so s 것 분류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레벨 and 앤 밸류는 뭐염색의 아시다시피 염색의 밝기 명도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명도는 뭐 1, 1부터 뭐 10까지가 보통 있고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뭐 12레벨까지 나오는게 있는데 보통 저희 그 에듀케이터 북미 쪽의 에듀케이터 들은 9레벨 이상 10레벨은 없다고 그래요. 9레벨, 1부터 9레벨까지가 색깔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색깔의 옅은 그러니까 정도가 이렇게 점점 세, 페이딩 되는 거지 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색깔이 1부터 9잖아요 그래서 1부터 어, 그건 염색, 염색약 회, 만드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저희가 뭐 이론에서 얘기하기는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레벨이 가장 어둡고 어두, 심0레벨이 뭐 가장 밝고 그래 보통 저희 그 한국분들이 보통 보면 제가 보면 보통 어두우면 뭐 2레벨 아주 다 어두우신 분들 2레벨 부터 한4 4까지 4레벨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2부터 4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레벨 정도 됩니다 에이션 어 헤어들이 그리고 뭐어 노란색이 색스가 쓰리 그러니까 기본 1차 색으로 보자면 노란색이 가장 밝고 어 밝아서 뭐 라이 라이 칼라라 그러고 어 그리고 레드 칼라 붉은색이 미디움 칼라 그리고 어 저희가 말하는 블루 칼라가 아주 다른 색깔 그래서 뭐 지금 여, 여러분들이 이론은 없지만 알고 계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미용실에서 쳤을 때뭐 보통 뭐아뭐 아뭐 레드 브라운 해주세요 뭐붉은끼지는 브라운 해주세요 이러면 보통 저희가 한뭐 5 6 7 레벨로 가죠 보통 7 까지는 안가도 보통 한4 5 6 7 4 5 6 그리고 뭐 노, 밝게 빼려면 저희가 뭐 그거 쓰죠 그 블리츠 쓰는데 블리츠 쓰면 점점 빠지다 보면 옐로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보통 밝은 색깔에서는 그 옐로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블루블랙 완제 1레벨이죠 거의 뭐 아주 달큰한 색깔 그래서 옐로우, 레드, 블루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어 그리고 어인센티 인텐시리라고 색밝 그러니까 색깔의 그그 쎄기라고 그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이 인텐시티 쎄 쎄기 그기는 색조의 세기는그 밝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밝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얼만큼 진하냐? 얼만큼 옅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물 바, 블루 물이 있어요. 블루 물이 아 블루색 물, 염색 있는데 거기 물을 점점 타면 옅어지죠. 그러니까 짙하고 옅고 옅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뭐 저희가 제가 뭐 학교에서 미용, 여기 미용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일단 기초 이론밖에 안 돼요. 이는 아주 기초 이론이고 시간을 많이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관과하고 넘어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초 이론 특히 칼라 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어, 저희가 제가 여기 하, 여기 넘어와서 제가 생각을 한건 그러니까 생, 많은 느 많이 느끼는 건데 한국은 좀 염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청담동이나 지금 제가 뭐 인, 어, 인터넷에 인터,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청담동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렇 염색을 하는 그걸 봤는데 뭐 나름 잘 하시는데 막 아우 엑셀런트 하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제 이마 이미 제가 여기 캐나다 넘어와서 이 염색시장이 되게 받자 발달 했잖아요 그 눈이 이미 높아져 있어 가지고 아무리 봐도 어뭐 이거는 별론데 라고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못해서 가 아니라 어 한, 미용 시장이 발달이 까 그러니까 염색 시장이 발달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 뭐 관심이 떨어지고 교육도 떨어지고 한국은 거의 뭐 커트 아면 펌이죠 커트 펌 커트 펌 커트 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갔었고 근데 뭐 이제는 염색 염색의 시대도 염색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염색도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뭐 비비드 컬러 그뭐 그런 그래, 볼드 볼드 톤이라 볼드 볼드 색깔이라 고 그러죠 그 아니 막그 빨주노초 파란보 뭐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 뭐 밝은 톤의 엄브레뭐 굳이 밝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밝은 톤의 엄브레나발레야제 이런 것들이 어, 분명히 지금 제가 한국에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한국 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가 한국 있을 때 항상 들었던 게 염색이 가장 어렵다. 모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염색이 가장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적으로 이론을 알, 알고 들어가고 어 저희가 어, 이론의 근거를 해서 작업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뭐더 발전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색 교이뭐개열로 어, 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뭐 기초 이론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좀더뭐 염색 디자인이나 디자인 하는거나 뭐 이런 것 쪽으로 좀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웃음> 어느정도 기초 이론들이 끝나면 저 제가 이제 실기를 보여드릴까 해요 뭐 저기 뒤에 여기는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어 저희 집입니다 저희 방이 아니라 저희 제 개인 어 미용실입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저는 그 3잡을 가지고 있죠. 집에서 손님도 받고, 뭐 개조를 했어요. 여기, 저희가 필요 없는 공간인데, 집에서. 뭐, 개조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좀 지저분하죠? 개조를 하고, 1인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밖에서 해외, 어, 뭐지, 어, 뭐 현지 미용실 일을 하고,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쁘게 살려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뭐, 기, 이 시간 나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줄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뭐제 꿈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그꿈 잊지 마시고요. 어,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길이 보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뭐아 나는 왜안 돼? 나는 왜안 돼?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발을 드시고 어, 침몇년 전데 제가 미용 경력이 아직도 저렇게 가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부활절 되시고, 어, 저는 다음에 빨 최대한 빨리 다른 이론으로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